어치심, 부호퀴귀 음... 어? 매우 어려울 듯... 아빠, 이쳐 뭐해? 두께가 예민해서... 신중히 쳐야 해... 흠... 아이씨... 신중이구나바리고 공을 일단 맞춰야 득점이 되든 어쩌든 할거 아닌가... 왔단 빠... 두 바퀴 쓰리뱅크라고... 그러나 봤을랑가 몰라? <웃음>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 둘, 거 중구형 나이스 캐치 <웃음> <웃음> 와따 포지션 죽이시고 아니 빨공 옆돌 건너뛰고 대회전을 돌린다. 키스나 불면 늦잘라고 이런다니까는 야프 아따 미치익었다 진짜 암공 포지션 시킬라 그랬지 <웃음> 미안 허허 죽탱이 한데 맞아야겠구만 아! 누굽니까? 누굽니까? 이런 공은 대회전이 쉽게 나올 것 같지만 바로 볼라치면 코너로 향하고 길게 보려면 아예 길게 빠지는 경험이 많이 있을 거야 잉 그래서 우리같이 빠다가 강력한 사람들은 다른 좋은 방법을 쓰지 오이 세이그너 보고 있나? <웃음> 꼭 들어가야 맛이 다냐? <웃음> 아, 잘 치오. 아었다 미어노요 사장님 그렇게 바딱 세우시면 곤란합니다 <웃음> 와우. Wow. 와우. 잘 찍소